시 아우 시원해. 어머, 이거 변기가 막혀갖고 물이 새네. 이거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너왜 이렇게 호흡을 가비야 이 녀석아? 아버지. 하보한다 아, 호흡을 가비 떠나요 이 녀석이?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물이 너무 시아나 있는 거 휴지 좀 휴지. 여기서 이 녀석. 딱 빠진 거 그러고 있어. 어떡아니이 녀석? 아이고, 이거 시도 감사 이렇게. 어, 미라다. <웃음> 식으로 줘! 어, 재활용 말고. 어. 겨울이라 추워.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이상하게 산송장 같네. 뭔 산송장이? 이거 나와봐요. 아유 내가 고쳐볼게. 이건 병기꺼버려 이렇게 들어. 아이고. 정서야. <웃음> 사랑은 돌아오를 거야. 흥정다. 흥정다. 흥정다. 흥정다. 지금 뭐하는 <웃음> 거예요? 세상에 혀잡아진거 같네 아이 뭔소리야 정신차려 대발 된단경 허자 아, 안되겠다 경이가 예, 막혔어요 예. 예. 화장실 수리 전문가를 불러야돼 그래야될거 같아그그래 빨리 아이고. 불러라 아이고.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유. 네. 아유. 네. 화장실 전문가 화장빨입니다 아 예. 오셨네 예 오세요 예. 예. 저기요 경이가 막혔습니다 좀 어, 그래? 뚫어주세요 어이구 많이 막혔네 뚫어뽕좀 주세요 네 뚫어뽕이요 예, 어, 뚫어뽕이요 아, 예. 네 여기있습니다 뚫어. 허잇 어어 아, 이 아, 아, 아, 아, 사람, 아, 사람 뽑으면 이거 뽑으면, 꼽으면 어떻게 해? 아이 실수로 게렇게춥가지고어떻게합니까 그러면? 아, 이 사람 못됐어. 못됐네. 꼽으시면 되죠. 못된 소각지 은행에 끝내니까요 제가 참고로 손띱니다. 이것도 빼주세요. 세포로 당계에빼라그랬어요 음 빼야지, 그래. 어무나 시원해. 시원해요. 감사의 의미로 제가 이거, 경기컵을 선물 드리게 와, 아이고, 이쁘다. 디자인이 좋네, 좋네, 이 아이고, 아고 안전바 내려주십시오. 치흐쒀. 자, 구름라이드 출발합니다. 출발! 아! 아, 됐다! 지 이사람이 무릎 뿌리면 어떻게 양발아? 이사람이 물 먹이고 싶네요. 아니, 아저씨 때문에 옷다 젖었잖아요. 아유. 아유, 벗으세요. 내가 세탁을 해도 되니까. 수녀님, 형제님, 함께 하시지요. 이상하게 성형충만 하고 싶네. 아유, 아유 정신 없어. 나도 예. 나기벽기체크되니까이물 예. 닦기 휴지 좀 주세요. 휴 예, 예. 아유 슈가요네 티슈 가져. 받으세요. 저, 아유. 아이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게임 파일 정서 하는데? 어. 퍼링기 어? 늦어 이거. 89, 어? 93, 어? 99, 100. 다운로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시킵시다. 그시니다 예. 자, 게임을 시작시킵시다. 저니다 아냐 물가지고할 수가 없잖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아그거 찾으면 되지 네. 딱 보게 여기가 새구만 아, 아 이런거 다 가야 돼왜 새는지를 물봐이거 봐봐. 봐봐 이거 어, 파란게 어. 어? 스포츠 음료네 형? 쭉 들으키셔 드세요, 드세요. 드셔, 드셔 드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맛깔나겠네 와이샤 와이샤 와이샤 물이 네자뒤쪽으로 들어갑시다 아, 우리, 아이고 새이고 가 전하였느냐? 예 장군! 예, 나를 따르라! 다현재, 오현재, 섬이 오현. 오현. 모이자 대포발사, 레이저 발사! 발사. <웃음> <웃음> 뭐하는 뭐거 지금? 이 나와 리나 뭐 나와 이리 나와! 아이 나와! 나라니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제마신이 <웃음>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웃음> 하자. 아이고 빨리 일들합시다고. 을 아, 그럼 내가 온김에 유신이니까 옮고 확실히 도와드립시다. 아이고 그래. 아유. 가지 가지 일들합시다. 아이고 확실히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원장 수련님 원조수리호.